처음으로 이곳에 글을 남기네요. 성공담이 아닌 실패담에 이렇게 글을 남기는 것은 이제 주식이라는 마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손실을 저렇게 많이 키운 이유는 수익이 나도 출금할지 모르고 입금만 반복하였고 미수 몰빵을 한 매매 패턴 때문입니다. 처음엔 정말 여러분들처럼 소액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시 단돈 20만원 주식으로 밥값이나 벌어볼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 돈이 세달 만에 단타로만 200만원이 되었습니다. 부실주 저가주만 공략했는데 사는 것마다 오르더군요. 20만원이 200만원이 되었으니 10배가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나는 주식에 전부적인 소질이 있구나 생각을 하였고 자신감이 충만하여 직장에 입사하고 월급을 받으면 적금을 부었던 통장을 해지하게 됩니다. 바로 주식 계좌에 입금하였고 월금도 받으면 적금 통장이 아닌 주식 계좌로 입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20만원으로 200만원을 만든 돈과 적금 800만원까지 더해서 1000만원으로 세팅합니다. 20만원이 200만원이 되었던 것처럼 1억원을 목표로 꿈꾸면서요. 1000만원으로 한 종목을 매수합니다. 처음 매수한 종목이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기분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하루에 100만원 수익이라니. 그냥 팔아야 하나? 아니 내일은 더 오르겠지. 그러나 그 다음날은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합니다. 전체 10% 수익을 생각하며 미수를 써서 더 매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다시 마이너스 20% 정도 하락하여 가지고 있던 주식을 전략 매도하니 수익은 고사하고 단토막이 되어 5 0 0만원 정도 남았네요. 정말 이때 주식을 과감히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난언금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겨우 500만원 잃은 건데 그때는 그 돈이 너무나도 크고 회복하기 힘든 큰 돈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눈물이 나게 후회됩니다 왜냐고요 그때 주식을 그만두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시용대출 1500만원을 받아서 투자액을 2000만원으로 만든 것입니다 정말 주식에서 피해야 하는 것을 다했습니다 저같이 하면 실패합니다 미수의 몰빵에 거기가 빚져서 주식 투자 2천만 원은 복수심에 불타 성급한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내리는 기이한 경험을 반복한 후 다시 천만 원으로 반토막 난 후에야 이러면 안 되겠다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시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대출금 중 천만 원을 갚고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적금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다시 적금이 천만원이 되어갈 무렵 한 종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내에 주식이 올라서 수익을 볼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년 전에 일은 2천만원도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번 딱한 번만 하자. 그리고 멋지게 복수하자. 결과는 매수 후 다음 날 오전에 매수가 대비 플러스 5% 상승 때 기분 좋게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가 문제였습니다. 팔고 나서 그 주식이 상한가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 난 운이 없나 보다 하고 넘기려 했는데 그 다음 날도 상한가 그 다음 날도 상한가 아안 팔았으면 도대체 얼마 이익이야 저번에 잃은 거다 만회할 수 있었는데 라는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 왔습니다. 참 무습게도 그래서 약속대로 잠깐 하고 나오지 않고 다른 주식에 손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미수몰빵에 사면 내리고 팔면 오르고 손실이 커지자 너무 분해 1년 전처럼 다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금도 대부분 까먹었습니다. 그렇게 대출까지 다 잃게 되자 주식을 그만두고 다시 대출금을 갚고 성실하게 적금을 든지 2년이 될 무렵 바로 작년부터 다시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석 투자만 하여 2천만원 가량을 벌었습니다. 우량주와 같이 주만 중기 투자하였습니다. 미수는 아예 증권사에 요청하여 안 되게 맞고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잔고에 너무 흐뭇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지난달 폭락장에서 하루에 천만원씩 일주일 동안 모조리 다 헌납했습니다. 다 미수 몰빵의 결과입니다. 불행한 것이 아니라 무모했습니다. 믿고 투자한 우량주였는데 폭락장에서 버티지 못하고 이틀 동안 20% 가까이 떨어지자 미수가 떠올랐습니다. 증권사에 전화해서 미수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만회하고자 급등주의 미수 몰빵을 하였습니다. 어이없게도 내가 매수한 날부터 3일간 연속 하락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판그 우량주는 그 기간 다시 반등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한 종목의 미수를 쳤다가 거의 한가 가까이 맞고 작살났습니다. 고스피 200 종목이기에 설마 한가까지 갈까 했는데 내가 산날 내가 미수신 날 어김없이 54주 신저가 54주 최저가 54주 사상 최고 당일 하락률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잃을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모험을 해서는 안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불확실성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해야 할 사랑하는 여자도 있고 집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성실하게 하나하나 모으고 갚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글을 올리며 다시는 주식시장에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주식으로 수익이 나더라도 제 성격상 주식과 궁합이 맞지 않다는 걸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나더라도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입니다. 복수심과 옹금 회복의 욕심은 항상 꼬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정말 다 버리겠습니다. 미련 없습니다. 인생에서 도박은 하지 말라는 정말 큰 교훈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무 큰 수업료를 냈지만 앞으로 그만큼 더 열심히 절약하며 돈 천원의 의미를 소중히 생각하며 살겠습니다.